친절하고, 다정하고, 다정하고, 다정난 어, 지금 차도원이 검사실로 가는 사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빙의. 요 차도원의 빙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권시현입니다 아니.. 어디를 음, 보고 음, 해야 돼. 카메 네. 서부지검 형사부검사 차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보통 공무원이 검사사무실 출근시간은 몇 시? 요 제가 출근시간은 공무원이라서 공무원 출근하는 시간을 원래 하는데 사실 요새 어, 검찰청보다 경찰서로 우리 제이씨 만나러 출근하는 일이 많아서 <웃음> 제가 제 사무실도 잘 출근을 안해요. 제가 원래는 그 저희 집에 밥집사님 <웃음>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집에 집이좀잘 좀 살아가지고 음식 해주시는 분도다음 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여기 다 계셔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혼자 독립을 하다 보니까 음, 아침은 거의 잘안 먹고 버르고 어, 김밥 김밥 먹고. 우리 제이 씨뭐 먹고 싶나 생각하고 <웃음> 그러고, 예, 그러고 다닙니다 아침 잘안 먹고 다니는 것 같아요. 특별차 안에서 음식을 저 이제 뭐 범죄자들 뭐 이제 신문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풀고 제가 이 말이 좀막거든요 그래서 이풀고 이풀이풀이고 구강청결제 <웃음> 구강청결제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그때 삽니다 보 네? 예. 저희는 출근하면 컴퓨터를 타거나 커피를 내리러 가는데 검판님은시 출근하고 직장 먼저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좀좀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남한준이라고 하.. 아, 거슬려 자꾸 거슬리고 눈에 밟혀 고 그러는데 남한준의 동태부터 좀 살피고 제이씨랑 같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그리고 제이씨는 어디에 있는지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하고 이제 서류 체크하고 사건 정리하고 그러고 그럴걸요? 본인이 완벽한 테이스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 아, 네..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저희에게 공개하지 않은 도원이의 단점 하나만 있나요? 어, 도원이는 단점이 뭐가 있을까? 와,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인가? 와, 멋있어. 완벽한 뭐야, 뭐 지금 나 나만준 같았어. <웃음> 아, 나만준 같았어. 남녀들었다. 도원이는 단점이. 음... 사람들이 말이 좀 많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단점 누군가한테 단점일 수 있겠지만,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거를... 또 지금 막 진짜 말말막 많아지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굉장히 많은 단점으로 유명하신 분이제요점이요 제가 싸움을 못해요. 이게 단점이네. 싸움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흉악범 형사부 검사다 보니까 흉악범들 막 상대하고 이러기에는 제가 너무 연약해! 이 연약한 몸으로 이일부에서 보셨겠지만 흉악한 여춘팔 같은 그런 그 범죄자들을 상대하려면 이거밖에 없구나 이 말로 어떻게 해서 이겨, 이기는 겨이 방법 말고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말이 많아진 거. 제이에게 유도 가정하고 잘해주시요아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어 음, 제이 씨 보면은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잖아요. 사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오빠가 오빠 일은 오빠를 이렇게 좀 억울하게 먼저 떠나보낸 그런 사연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뭐또 생긴 거랑 다르게. <웃음> 주변에 여자가 없어요 음, 제이씨 말고는 여자가 저한테 있는 저 주변에 있는 여자 한재이 남해중 그렇습니다 한준이와 라이벌 관계는 알고 있는데 <웃음> 한준이보다 내가 이건 낫다 싶은 게있요 일단 돈이 많고요 남한준 씨뭐 지금 뭐 명품 사입고 이러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뭐 웬만한 건 저는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스위트하고 그게 제가 한준이보다 나은 점일까요 사실 한준이랑 친해요 임무기랑 <웃음> <인문기랑> 친해요 다 <웃음> 아,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할 거예요 밸런스 게임 아, 세 가지를 음.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출퇴근 시 순간이동 대 업무할 때 분신술 업무하는 때 분신술 이유가 <웃음> 뭘까 순간이동 출발할 때 순간이동 순, 출근, 출근하는 길에 차 안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네. 말 일도 없는 사람 수사. 내 실수 없이 말하는 사람 수사. 별로 안 중요한데 이거는 내가 말을 많이 할 거니까. 내가 한 명만. 음, 말 일도 없는 사람 수사. 말쉴틈 없이 하는 사람이랑 오디오 겹치는 게 너무 수술인데 저 혼자 말하고 싶어요 다음은 24시간 내내 자기 자랑만 하는 한준이와 24시간 일제 24시간 내내 쇼핑만 하는 한준이와 24시간 자기 자랑만 하는 한준이랑 24시간 <웃음> 일제 <웃음> 나도 자랑할 게 많거든 붙어 보자는 거지 쇼핑은 뭐 저는 저 집사님 시키면 되고 서로자랑하면서 누가 더잘났냐붙어보 누가 더잘하면서2 4자간말많하면서 24시간 말많하는한준이하는사람이 누가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은 는은 누가 더잘하하는은는은가가가지게게더 마지막으로 보원님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요? 네, 모르시겠지만 팬분들을 네. 위해서 캡처 타임을 드리고자 하는데 포 몇가지 칠해주세요끝끝뭐인이 어,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웃음> 음. 일단 음. 차도원으로서 음. 말씀드리면 자, 안녕하세요. 저 권수현입니다. <웃음> 권세연으로 다시 또인사드미 담당자 차선님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행 음. 음. 권세연으로서 인사를 드리면 어쨌든 저희 지금 이제 촬영이 거의 다 끝나가요. 뭐 끝나가고 그런데꽤 오래 촬영을 했거든요. 7개월, 8개월가 뭐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배우들끼리 호흡도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재밌고 가볍지만 또 가볍지만은 않고 그런 이야기이야기로꽉 차있는 작품이니까 여러분들도 어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시청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민국이, 뭐 연서 시양이, 미나 전부 다다 다 같이 으쌰으쌰에서 마지막까지 힘내서 촬영 잘 마무리할 테니까 금방 사주셔주시고 안녕! 그리고요 어 이거 언제 업로드 될지 모르겠는데 저 인국이가 팬미팅해요 근데 인국이 팬미팅에 제가 잠깐 뭐예 그럴 수... 안녕